오늘 s 렇 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네, here. I'm going to talk about the campaign to end loneliness. I'm going to talk about t 근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연구자, 서비스 제공자, 도시의 설계 네, 전문가들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 다양한 차원에서 외로움에 관해서 행동을 취하자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의 개요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만성적인 외로움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외로움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로움이란 주관적인 느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죠. 각자, 개인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느낌이죠.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정의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느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연결과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연결 사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관계의 질이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라 느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 단순히 그런 사회적 연결의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고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개념과의 차이를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립, 아이 o 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의 개수와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이러한 고립이라는 것이 주로 노인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인들이 e h a 일내 to say t h a 하지 않는 아,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개념과 고독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기분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두 개념의 차이로부터 외로움에 관한 아, 상당히 유용한 그런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 사회적인 연결에 대한 욕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연결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즉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외로움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유형은 사실 대단히 계략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어, 실제 상황에서 반드시 이것 중에 하나다. 하나에만 해당한다라고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어려움은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서 뭐 친구가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 감정적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자매, 가장 좋은 친구,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어, 배우자, 파트너가 어, 먼저 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어, 또 이러한 감정적인 외로움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 유형, 유형은 어, 존재론적 외로움입니다. 어, 혹은 이제 실존적 외로움인데요. 내가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고 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지목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인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어, 분리되어 있다, 연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 언젠가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 시간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 부정적인 감정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선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깊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버려졌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길을 잃었다는 느낌 등또 무기력함, 공허함과 같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정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한 것을 인용을 해놓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포트를 걸치고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순간 나갈 수가 없었다.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의 말인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촉발하는, 외로움을 촉발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거나 기존의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대단히 어렵다, 힘들다 라고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들과 덜 만나고 접촉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외로움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는 에그 이유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나의 내면을 어, 볼 수도 있고 혹은 외부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만 내면에 원인이 더 크다고 할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외로움의 악순환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몇 가지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명칭이 다르고 접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개입을 통해 정에 대해서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고요. 어, 그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심리학적인 기법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프레임를 조금씩 회복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의 리스크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나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 직업을 바꾸는 것, 관계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다든가 부모가 된다든가 실업자가 된다든가 또 나이가 드는 것 자체, 장애가 생기는 것 등이 그런 외려움을 촉발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구조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카페나 바, 도서관, 식당,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이러한 환경들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 이런 사회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지역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그 거주지 의 주변의 건조 환경 역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또 문화적인 규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해해섹슈얼얼티티인해해인종종적인이유인해해서 어, 차별을 받는 경우에 더욱더 큰큰외움을을느수있있습다다리리너무무당연하하도코 코로나 9가외외움움큰큰향향을치치있있데요요은은사람이이외움을을느다라라하 하는 뿐뿐아아라만성적적인외움움에에지지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i t y s e x u a l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외로움의 개선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져서 만성적인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 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대단히 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 요인인가를 보면 과체중의 비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부족이나 흡연과도 비교가 될수 있을 만한 요소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뇌졸중, 당뇨, 치매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건강한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에 미치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미치기도 합니다. 어, 이 특히 이제 신체적인 혹은 생리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어, 외로움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겼다고 라할 경우 심리적으로 타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개인들 그리고 단체들이 각자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시설들 그리고 카페나 식당 같은 그런 공간들을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단 외로움은 우리가 포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로움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평상시에 터놓고 대화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포착을 했다고 하면 은 이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그리고 런그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연결을 다시 만듦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을 위해 노력을 할수도 있겠고요.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혼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 소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처법들을 그림으로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이 사람들이 어 일단 접근을 할수 있는 서비스들이 그 바로 오른쪽에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또한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러한 외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개선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그런 거주 환경, 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디지털 기기,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의 연결을 새롭게 강화할 수도 있겠고, 또 교통수단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수단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을 할 테니까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어, 이런 1대1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어,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 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어, 세계적 차원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연대단체 글로벌 이니셔티브 온 롤리니스 앤 커넥션의 회원단체가 한국에는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회원단체가 조만간 생기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외로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에드보커시 어, 브리프라고 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좀 유용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